어려운 모드로 일단 갈게요. 이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프닝할게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할거고 왜냐면 지난번에 막 저기 하다가 뭔가 너무 안나왔잖아 초반부터 그래서 되게끔 해서 하려고 이번에는 자 여러분 오늘의 레프트 오늘 저희가 역겨운 레프트 제대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상어 계속 나오는 모드는 뺐고요 아이템 꼬는 모드는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원 채취는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조합법이 꼬여있다 과연 음. 깰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연비 설마 막 뒤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지? 아이고 저... 호피 무늬 문이... 강렬하지? 이야 호피를 입고 오셨네요 근데 호피의 배바지는 좀 요즘에 이런 게또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아, 다음번에 우리 합방하실 때 한껏 끌어올리고 오시겠네요? 아 바지를요? 아아예 아, 바지를요 예. 어? 다른 거 생각했어요? 끌어올릴 게뭐 여러 가지가 <웃음> 다양하지 않겠어요? 한번 찍어버릴 거 응!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내꺼 저거 내꺼 아까창 하나 만들었고 일단 어떻게 해 그러면 한번 싸워? 우리끼리? 네, 어? 아니 <웃음> 갑자기 우리끼리 왜 싸워요 그니까 물어보자 우리끼리 왜 싸워요 으나 내려오자 마자씨 상어가 내 눈앞에 있었어 빠르다 상어 야 근데 같이 하자 투디야 내가 먼저 내려가서 몸빵 해줄 테니까 같이 하자 아, 같이. 그래 그래. 해 봐. 야. 어, 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먼저. 지나갈 때 너가 또 쳐야 돼? 어, 어, 왜 물렸지?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왜 물렸지? 왜 물렸지? 야, 이거 어려움이라서 나 죽으면 너네가 나 살려야 되는 거거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니, 난안 돼. 그렇게 세명이서 가버리면 나 어떻게 해? 응. 음. 아, 어, 나나나나 살려 주세요. 부틀어, 부틀어, 부틀어. 어. 나 이거 어려움이라서. 어, 그렇지. 살려줘 뭐라도 해봐 보트에서. 아니 노가 노를 못해 지금 잠깐만 있어봐 노가 어딨지? 아니 지금 나무로 지금 늘릴 때가 아니라 지금 뭐하니? 아니. 저 거기 좀 있어. 나 버렸어? 어 노가 아, 있다야 우리 두명 죽었어. 플라스틱 여섯 개나 필요해 이제 노를 못 만들어. 야 우리 아, 두명 죽었다니까? 보러 가야 돼 플라스틱 쳐봐 빨리! 어, 구했어 구했어 구하러 갈게 기다려봐. 어떻게 아, 구한다는 얘기야 지금? 어 지금 노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웃음> 노를 잡아서 <저어서> 오겠다고요? <웃음> 아다 왔다, 왔다. 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어, 아니 침대도 만들었어? 야. 아니 침대 만들 여력이 안돼 지금 아니. 일단 일단 구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어. 일단 구해줘 그럼 오나나나 나, 나, 땜목이 올려왔다 고마워! 나 상어, 상어가 나한번 깨물어 야! 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어어! 비소리도 어, 어, 어? 왔어? 왔어? 왔어! 근데 설치할 곳이 없지 않냐 지금? 야야야 야, 야, 상어가! <웃음> 상어가! <웃음> 야나가수상어 상어가! 이안 돼! 상어가, 야, 씨, 상어가 그래, 땜목을! 상어 그래, 언니 빨리, 빨리 가주세요! 제가. 빨리 삼, 빨리 삼, 떠, 떠, 떠, 떠, 떠, 떠, 떠, 떠, 떠, 섬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놔 버려. 우리가 어, 뭐가 없어, 너가 사라졌어. 어, 우리 어, 끊었어? 그러면 우리... 그냥 지나가. <웃음> 지나가? 일단 주어, 일단 주어. 앵커, 앵커, 앵커, 앵커. 앵커 만들었어? 선, 섬 쪽으로 가서 앵커 내릴게. 섬 쪽으로 가. 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냥 심기 일전에서 상어 죽일게 그냥 해버려. 아, 어, 와, 와, 반응 속도. 야, 빨리 지금이야. 내가 지금 끌고 있어. 너 도끼 만들었어? 내가 도끼 만들었어. 아, 나 도끼 만들었나한대 물려버림. 왜? 이거 어. 한 고비만 넘으면은. 하! 네네네네 Let's go, Let's go, Let's go. 얼른 그거부터 만들자고. 굽는 거랑 물 나오는 거랑. 어, 배고파 죽었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배고프고 지금 목 마르고. 근데 빗소라. 응? 어? 너 올라가 가지고 몰래 뭐 참인지 뭔지 모시든가 먹는 거 내가 봤는데 아따, 그 수박 좀 먹었슈. <웃음> 그좀 아니에요. 먹은 거 가지고, 잠깐만, 목 마른데, 그, 안 먹으면 웃자. 죽는지. 그 그 여기저기 걸릴까봐 혼자 그냥 후루룩 짭짭 어떻게든 난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머리가 말은 어지러운데. 하고 먹어야 되지 않았을까? 안신들 그러니까. 그 나왔을 때 말하고 먹을게요? 그럼 나는 말하고 뭐 먹어 먹지. 수박 하나 있는데 이거 내가 아무한테나 줄테니 말하고 먹는지 한번 봐보자고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빨랑 내가 만들어어 만들어, 다, 다 만들어 빨랑 피켜봐 이거 왜 설치가 안 돼? 나 죽어요 나 먼저 갈세. 죽으라. 빨리 죽어. 내가 뭐 마시게. 어? <웃음> 내가 마실 거야. <거예요>. 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운반했다가 아이고 내가 누우면 어떡해 아,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이거 그리고 좀 흘러가면서 아까 또 이거 지금 우리 주변 다 죽은 거 같은데? 그래요. 응, 응, 응. 그러자고. 그러자고. 연구용 탔다. 했다. 해 놓게야. 그래, 그래. 이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뭐야? 점토그릇 학습 판교? 이. 음, 볼트. 뭐를 지금 공부하길래 볼트가 나오지? 돌화살 뭐야? 뭐연 광교? 겨야 재련기 나왔다 재련기 <웃음> 나온겨? 어 오리발도 나왔는데 오리발? 오리발이 벌써 나와? 어 오리발이 나와버렸는데어 이거 지금 오리발 나오고 뭐여 뭐, 뭐, 뭐, 뭐여 이게 지금 엔진 나왔다 엔진 엔진 재료가 뭐여? 엔진 재료 기판이랑 이런거 뭐 얻을수도 없어 우리 지금 어? 뭐지? 야 티타늄광석이 들어와있다? 에? 어? 야 아무튼간에 야 좋은일이지 뭐 아 그리고 만드는 거 케빈님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켜줘야 돼 맞네 맞네 나한테 주문 들어와야 되네 음. 뭐 만들 수 있는지 빤딱빤딱하게 잘모으라잉 그러면 일단 단순 정수기부터 만들고 아니지 저장소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플라스틱 플라스틱 두 개만 빨리 주워가지고 저장소 하나 만들어서 모으고 그러자고. 내가 주문 받을게 우리는 왜 근데 꽁트만 하면 충청도로 가는겨 오른쪽에 섬! 저기 가자! 오른쪽에 섬이 있어? 저희왜 이렇게 금방 나와? 이야 신경구멍 여기서부터 조금씩 저어가면 저쪽으로 갈것 같은데? 아나배고파더 어지러워 요거 상어 고기, 상어 괴기 먹어 상어 괴기 어또뭐막 연구된다 연구돼 되는대로 연구하는 중이에요 수신기! 에이. 수신기가 벌써 나온다고요? 포획꿈물포획꿈물 떴냐? 됐다. 야 집라인 도구가 벌써 떴는디? 냄비 떴고 냄비 빨리 만들어 봐 근데 지금 금속주계랑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보자고 뭐 나왔는가 점토고릇 나왔고 단순 정수기 이거 나무든 뭐든 다 넣어봐 아이고 59개 쌓여지는 거 모드야? 왜 이렇게 편해? 음, 59개? 응 어. 59개 쌓여진다 야 나무가 아까 판자 내가 한 40개 넣어놨어 일단 그럼 나는 사냥을 다녀올테니깐 맹그로 어? 아니 맹그는 맹그러. 게 아니라 아이 아니, 일단 사냥을 해가지고 재련기 좀 해봐. 그 재련기 좀 만들어봐. 밥 없어 밥. 재료가 있어야 밥. 만들지 사람들아. 재련기를 왜못 만들어? 아 성격 참 뒤지급하네. <웃음> 밥은 없어 밥. 백가족이 그 등가족이 붙었구먼 지금. 굴보 튀져, 튀져, 굴보. 나도 <웃음> 배고파 죽고 있는데. 근데 지금 찾아와. 상어 없는 거 같거든? 근데 아직도 상어가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우리를 놓쳤나 상어가? <웃음> 그 재련기 못 만드나? 지금 내가 볼트가 몇개 있는디? 재련기가 무슨 뚝딱뚝딱 아이 만들, 만들 수 아니고. 있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뚝딱하면 나와! <웃음> 어 뚝딱하면 나온다잖아 지금 그 벽돌은 하면... 어디서 만들 게 있네 벽돌은 아까 누가 하고 있드만 여기 마른 벽돌 세개있드만 어. 기세 개로 어떻게 만들 건데 몇개 필요한지 봤어? 여섯 개 필요하겠지 그럼 안되네 자 기다려봐 어, 나 거의 다 잡았으니께 밥은 언제 된다가 Right now, 마른 벽돌이 3 개가 더 필요해. 이거 점토 캐오면 되는 거야? 점토 모래 없어 근데 이 바다에 없어. 이 바다에 아니, 없어? 어, 바닥도. 그래, 응. 바닥 떠 이거 빨리 가. 아낚싯대 없나? 낚싯대 그러고 보니까. 어 낚시 낚시 또 내가 전문이지. 아, 낚시 있네 낚시해 낚시 낚시해서 구워 먹자. 나무는 로프가 많잖아. 로프 여덟 개 필요해요. 로, 로프 8개 내가 만들어 줄게 기다. 려 내가 아예 낚싯대를 만들어다 줄게 여기. 어 만들어다가 그리고 여기 평판에 넣어세. 아좀 뭐지 먹을 거 없나? 나... 어, 아 그래, 낚시... 감자 그래. 먹어, 요 감자. 아 나도 죽을 거 같아 이제. 이거 무슨 입은 많은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참.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어. 이 염비가 그래, 낚시, 낚시. 낚시를 기가 막히게 잘해. 아그래 강태공. 아, 아, 아, 아 연태공이야 연태공. 그래새 세월 한번 낚아 보는 것이요? 어 낚아 보는 것이오늘. 아 고등어 요리. 오 살만해 그냥. 오살것 같아. 오 감자 요리까지? 오 살만해 그냥. 병어 요리? 아 살만해 다 먹어 <웃음> 아니 집안입인가? 아니 입인가? 나 배고픈데 지금 <웃음> 니건 입이고 내건 주둥이요? 상어 몰랐어? 잡아 줄게 나 앵커 그냥 내려버려 난 모르겠네 그냥 상어 잡는다 내가 그냥 아니아니진정해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아니야. 잠깐, 잠깐. 죽여버리게 그냥 어 저기 섬 어, 있는데? 섬 있네 그래 섬으로 가면 되지 그래. 아 근데 앵커 내렸어 내가 죽여버리게 왜 그렇게? 상어 왜두 마리여 잠깐만 나모두 뺐는디 나모두 뺐어? 사람이 척딱선이 없어. 척딱선이 뭐야? 척딱선이는 이거 상어 미끼 하나 만들어 줘. 생청어 생병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만. 생청어 생병어 다 네가 먹었잖아. 아, 그러면 두 마리고 먹어. 내가 죽이게 다. 이럴 때 보여주라고 실력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개. 개가 아니야, 상어요. 개가 아니요? 어, 개개가 아니요. 상어예요. 걔가 아니요. 상어예요. 참 같은. 이거 근데 이렇게 크로스로 물어버리는 거 있어, 없어? 쉽지 않구먼. 아, 죽었어요. 야 오늘은 배 크게 만들라고 했더니 이거 무슨 재련기 하나도 못 뽑게 생겼어 그니까 정말 희망차구만 쉽지 않구먼 삶이란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삶을 달걀 맛있겠다 라이프 잇더 메리 <웃음> 다들 미쳐가는구뭐 재미가 없는데 웃어주는 게찐 우정이요. <웃음> 무슨 소리요? 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 방금. <웃음> 아니요. 솔직하게 어? 얘기할게. 아니요. 네가 제... 제일 나쁜 놈이요. 그래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재밌는 거요. 그럼 그럼. 아, 당신은 어, 그... 그 부정적인 생각 바꿔야 돼요. 뭔지. 그 삶은 행복하지 않는데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하대. 또 옹철이 한 말이잖아 그.. <웃음> 난 무슨..무슨.. 무슨 나 위대한 뭐 철학자 말인 줄알았잖녀 <웃음> 홍철군이었구먼 그러면 나 마른 벽돌 주워가지고 내가 저거 재련기를 만들게 어유 이제서야 만들어지는구나 얼쑤 재련기! 회로기판은 만들 수가 없고 아 재련기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마른 점토가 또 없는디 그런 생각을 했어 언제쯤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언제쯤 배가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어, 좀 사람답게 살수 있을까? 거기 혀. 전원당인데 무슨 사람답게 살아. 어,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와, 쓰레기 많다. 와. 우린 쓰레기 같은 놈들이요. <웃음> 배 위에 쓰레기가 4개가 있네. 어, 작물밭 어, 중간 예! 크기, 사? 중간 크기, 중간 크기, 중간 크기, 중간 어이. 크기. 가가가가가가! 중간 크기 중간 크기 드디어 나온 중간 아, 크기 짱물 음. 파! 뿌뿌뿌뿌뿌!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이미 뒀는데 뒀는데 뒀는데 어, 뒀는데 뒀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수박 있거든 수박 수박 수박. 이, 이거 이거 금속주괴로그좀 만들어봐 경첩 같은 것좀 경첩 하나 있어 경첩이 어디 있어 나 어? 상자에 넣어놨는지나 이거 왜안 들어져? 이거 재련기에서 나 물건이 안끊어지는데 이거 굽고 있는 게 뭐래? 굽고 있는 게요 이거 아 그런 아니, 거야? 아덜 굽혀... 아. 어, 굽혀진 게아 그런 게요? 덜 굽혀진 거고 손 넣는다고 그, 그게 떼어지면은 그게요? 어 잠깐만 이거 막 미친 듯이 뭐가 막 나오고 있잖아 지금 또 야 연구 들어가요. 고급 정수기. 고급 정수기. 고급 정수기가 나왔어? 난왜안 나왔지? 위에 뜨는 게 사실이 아닌가 봐요. 아 수신기랑 안테나 나왔고 간단 배터리도 나왔고 구리 주괴 뭐 어쨌든 나왔고 정수기 난 나왔어? 정수기? 없는데? 어? 옆에 섬인데? 어? 그 누가 앵커 좀 만들어봐. 아까 근데 고정식 앵커 무슨 연구했다고 뜬거 같은데 나한테 안떠 또. 우리 여기까지만 가고 마무리 하더라고 응자 음. 던져유 지던 오케이 지금 완전 이어졌어 완전 이어졌어 그냥 뛰어서 갈수 있어 이제 이제 미끼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살포시 토 이렇게 놓고 자 한번 더 연구 끄가요 오케이 간단 배터리가 이제 나왔어? 일단 얘 때리다가 체크할게 아니네 연구 끝났네 병 나왔다 병 폭죽이 나왔어요 되게 웃긴 게 나는 점토가 땅에 안 놔진다? 이거 다들 특능인가 봐. 연비는 아이템을 쌓을 수 있는 능력. <웃음> 비소리는 바닥에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능력. 나는 만드는 능력. 나는 뭐지? 잠자는 능력. 꿀잠을 잘자. <웃음> 가요 고급 포획구물이 떴는데 저거 또 다른 거겠지? 초는 내가 관상을 보하니 나중에 요리를 잘하게 생겼어. 싫어. 요리 안할 것이요. <웃음> 좀해 줘. 나는 요리 감자 구워 줄 거예요. 야 진짜 살벌하게 떨어진다 근데 저거 배고픔 진짜 무섭게 떨어져 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제작진은? 진짜 삼시새끼 같은 느낌이야 그러게 근데 삼시새끼가 그런 역겨운 불로였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낮에 삼시새끼를 먹어야 되잖아 어 그래서 삼시새끼 그럼 나 배터리 좀 만들어 줄려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구리주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두개 켜놨는디? 구워구워 배터리는 왜 근데? 이거 음, 상자 업그레이드할수 있어 아 진짜? 그 그래. 그래? 배터리로? 어? 나만 또 이거? 야니특능다 야! 특능이다, 야. 배터리? 뜬다. 뭐가 아이 뭐? 그 어. 상자 우클릭하면 쟤 배터리가 뜬지 아니 근데 배터리만 있는게 아니야 서킷도 있고 막 되게 많아 그래? 아 옆에? 나 어. 음, 특능이 아닌데? 아이 특능 찾은 줄 알고 이제 기뻐했던 만 아야 이거 상어 고기가 수급이 어렵네 피가 워낙 많네 오. 상어가 그러게 말이요 야 밤새도록 찔렀는데안 죽었어 상어가 이거 근데 창 만들어 같이 찔러줘야 돼 무조건 이거 못 잡아 창 만들었어 철창 못 만들어 아직 어 아직 안돼뭘 뭐, 연구해야 돼 침톡 혹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뭐 있었어 재료 중에? 자원 그 탭에서 못 볼트 경첩 회로기판 간단배터리 금속광물 스크랩 어, 볼트랑 회로기판 배터리 만들어 줄래? 부리죽에 두 개랑 덩굴 끈적이 하나 있어야 돼 뭐야 얘 죽어있네? 언제 죽었대? 언제 죽었대? 아니 진짜 언제 죽었지? 저기 떠 있는 거 내가 다 주워올게 오면 빗소리가 집 지키고 있어 우리가 다쓸어갔고 모래랑 진흙도 많이 캐와돌 필요 없잖여 아이 뭐 어딘가에 쓰이겄지 뭘 돌은 집에 많아 그려 없대. 아니야, 근데 돌은 또 쓰다 보면은 또 부족해. 지금 그래. 아직 고정식 앵커 말고 투척 앵커는 돌이 막네 개씩인가 들어가는데 그거 고정식 앵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대. 돌한 60개 있어. 돌 60개 있다는데? 맞네. <웃음> 뭐 <한 텐데? 웃음> 아유 이러다 해도 되겠어 하루종일 물질이야 물질 문질. 땅질도 좀 하고싶어 에헤 불만 갖지 말어 살아있는거에 응. 감사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아바타요 주가자 아, 어뭐 뭐. 나왔어? 냄비? 냄비 있는건데 또 나왔다 다른거 어 회로기판도 있는건데 또 나온거거든? 장난치나 이게 나오기만 저렇게 나오는거 아니여? 랜덤으로 나오는거 그러니까, 어, 아니여? 어, 어, 지금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기다려봐 이거 잠깐만 하지 말아봐 나 지금 인벤토리에 꽉 찼어 아 <웃음> 형한 대 아이템이 들어오구나. 어어어 어. <웃음> 나 캐빈님 화면 봤는디. 창을 왜 저런 식으로 써? 이렇게 해야 돼. <웃음> 아니 아니 대부분 한개다 쓰고 두 번째 거 쓰잖아요. 아 아니 그때 반들면 되죠. <웃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개가 있으면 어. 하나를 다 쓰고 그다음 거 쓰잖아요. 아 깔끔하게. <웃음> 어 깔끔하게 쓰셨어요. <쓰신> 아, <웃음> 한 대라도 <웃음> 놓칠까봐. 단한 대라도 놓칠까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찾길래 그러지 하고 봤더니 4개를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개가 거의 그냥 없어 피가 근데 분명히 아까 좀 있지 않았어? 뭐왜 이렇게 다또 없어? 뭐가?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그지요? 그지요. 원래 그지였어 아 원래 그지요? 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그지요 아 그래? 그냥 그지다니 그지 깽깽이들이요 어, 그지 깽깽이요 우리 아 깽깽이요? 어 그지 깽깽이들이그깽다니 우리 이거 왜 상어고기는 왜 이거 세개안 구워? 다들 이제 죽다 살아니까 배고픔을.. 근 지금 그 구워서 먹을 시간이 없어 그려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어 근데 침대가 이게 해먹이 나와있네? 잠깐만 다른 건뭐안 나왔나? 금속 탐지기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금속 탐지기 이거 좋지 않냐? 이거 섬에 그 띠리띠리 해가지고 얻는 거잖아. 어 맞... 맞아. 간단 배터리 만들어서 이거 할까? 섬마다 우리? 좋아, 좋아. 나쁘지 않지. 어어 금속 탐지기 좋아. 하나 이거 구리 하나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여 어. 상자에 내가 넣어놨어. 네 상자에 진흙하고 모래 지금 열려있는 상자 있지? 응. 음. 거기다 넣어놨어. 티타늄 주괴도 만들었네? 빗소라 <놀람> 여기 금탐기. 오우 이트 아이템 못 만드는 게 엄청 빡치네 우리 근데 자원 많으면 저거 정수기랑 그릴 더 만들어 버릴까? 어아 근데 고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급이 안 나오네 이거 냄비 있으면 냄비 좀 만들어 줘아 냄비, 냄비 있지 냄비 있는데 아유 이거 볼트 하나 덩굴 끈 적이 네 개, 금속 두 개, 두 개, 플라스틱 복잡하다 복잡해 아이고 회로기판도 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예, 예 끈끈이 여기다 줄게 바닥에 이거 끈끈이 더 없어? 중속 주게 여기다 드릴게 음, 구리 다 넣어놔 구리랑 네 예, 여기다 넣어기 여기, 음... 여기다 넣어게 구리는 없어 구리? 구리는 더 없어 그러면 못 만드는데? 회로기판 만들려면은 구리 하나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야지 회로기판 아... 제, 나 근데 차라리 이거 그 나무 판 물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동시에 한 여섯 대씩 찔러 버리게. 미끼보다. 어 미끼보다 그게 더 나. 미끼는 한번 때리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전략상 판자를 물개 하는 게 낫겠어. 그냥 우리 배를. 그냥 그럼 미끼 그냥 먹게 더 그냥 그러면 씹어 먹으라 그래. 정수기도 아예 더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야자나무 잎맞나 야자나무 87개 뭉쳐놨네. 대박이네 이거. 아이템 위에 올려두면 싸요. 응, 음, 만 싸요. 내 능력이요. 고급 허수아비가 나왔네. 고급 허수아비 고맙다. 고급 허수아비? 고마워. 아니, 허수아비 만들지 해내려면 잡아야 돼. 어, 이거 고정식 앵커 나왔다. 야, 이거 경첩 귀여워. 하나랑 금속 주괴 하나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왜 느낌이 싸지. 됐다.